참동, 네. 감정동, 강호, 수호다 해서. <웃음> 불가자미가 여기 1.2kg짜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주문진에 있는 풍물 시장에 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이 이제 4월 28일 점심 조금 더 지난 그런 시간대 였고요 이제 봄철에는 주문진에는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바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평소에 비해서는 좀 한산한 시장을 좀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얼마전에 그 강릉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산불의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좀 관광객들이 좀 줄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그 제가 간 날에 다시 조금 조금씩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요즘 이제 특이하게 좀 이렇게 보였던거 이제 갑오징어 하고 한치가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시기는 이제 오징어가 금어기 였어요 4월 달 이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골뱅이들이 있었는데, 만 원, 이만 원인데 좀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그리고 이제 졸복인데 요거는 이제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자주복이나 까치복이나 밀복들, 다양한 보고들이 많이 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구니를 보면 큰 바구니가 있고 작은 바구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요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주 제 단골인 이제 윤서수산으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원래 여기는 3월때사태있기인 때 아, 그래요? 복구경을 아래 동네 복구경을. 복구 감성도 이아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감성도 엄청 싸요. 아, 얼마씩 해요, 방 감성도? 전말이 이런거는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어만원 3만원. 3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만원5만원3만괜찮만 괜찮네요 3보징어는 많이 나오 3만원. 3만원. 3만만원 3만원. 3만원. 3게원3 이게 700g, 800g 아, 저건 700g, 8 0 얘는 600g 이 정도 사이즈 근데 고거는 그게... 자, 해산 너무 많이 이거는 서양거구요동양것도 요즘에 좀 나오고 많이 받은거 며칠전만에 동양거는 5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4만원 어, 아, 이거는 소양광원 오우 개구러기네 오 개구러기네 중양꺼 저거는 얼마지 이랑 5만원 이랑 5만원? 일단 <목소리> <목소리> <진짜. 목소리> 7만, 원. 7만 원. 요새 가자미는 어때요? 어..많이 나요 많이 나서 저는 이만원 정도 는데요 이제 조금 기쁨해서 기회에 그 음. 만원 이상해요 성을 탈출런감성돔 많이 나가지고 요런것도 3만원 음.. 우럭 대신 감성봉 넣고 3만원 네. 해상은... 해상은... 오, 세 해삼은? 해삼은 오세마리 2만원 정도요세마리 2만원 2만원 청어는 좀 나을까요? 청어는 몇을까요 다섯마리 다섯에만 청어가 네. 다섯마리에 만원 정말 저렴한데 저기... 정말 맛있거든요. 살아있는 청어는 식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구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그 체감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5만 원짜리 구성은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손질비는 또 다시 추가가 된다는 점, 음, 그 점이 네, 또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대게나 이런 이제 각각류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특별하게 가격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음. 그리고 선어류들 같은 경우는 뭐 품목이나 이런 건다 비슷비슷하고요. 또 가격대도 이제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폐류들 이렇게 파는 곳이 또 따로 있죠. 어,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이제 해동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칼조개라는 게 있어요. 칼조개 칼 킬로에 2만 원. 네, 네. 저거는 킬로에 2만 원 가, 맛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거는 망설이는 그런, 그런, 어, 쪽입니다. 그런 네. 어, 쪽입니다. 자, 또 이제 다음 단골집인 네, 주혁이네로 왔어요. 네, 관동도 많아요. 어, 지금 동해안에서도 어, 감성돔이 사이즈별로 나와서 음. 음. 그리고 어차피 요 때가 한창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쵸? 어딜 가시나? 고기들 자체가 응. 참복? 참복 어 얘는 무게 잡으라고, 중심 잡으라고 해놓으신다 정답! <웃음> 자꾸 뒤집어져 뒤집어지 <웃음> 참모요 네. 중간시추도 있고 이건 어. 얼마씩게요 지금 저는 키로에 4만원 키로에 4만원 음. 4만 한 3마리 올라가던데요? 응 아. 음. 보여드릴게요 음. 음. 음. 얘는 얼마짜리인데? 죄송해 손님한테는 10만원 10만원? 응 음. 어쩜 좋아 줄가자미는. 줄가자미가 요게 1.2kg짜리. 그리고 밑에 게 1.4kg짜리. 1.4kg짜리. 이거 얼마예요 요거는 제가 손님한테 지금 17만원. 17만원. 1 4 k 같이 보기 나오기 시작은 했는데. 사이즈가. 아, 잘하네요. 이렇게. 막 옆에가 까지고 지네끼리 물고 뜯고 하니까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노란는 그쪽에도 서해강 엄청 많이 들어오죠. 어마어마해. 오늘도 어마어마해. <웃음> 지금 여기도 들어오죠. 지금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나도 한 마리는 갖고는 있는데 근데 비교해서 파느냐고 못 팔고 있는 건데 지금 3kg 이상짜리 대이버한 거는, 자연산 여기도 지금 다. 다. 아, 응. 네. 동해안 강원 지금 딱두 마리 있어요. 오거두 마리. 동해안 강원은 얼마예요? 천치키로 4만 원. 키로 사만 동해안 광원가동해원징어가어 아, 지금 오징어 없는 금액이잖아요. 어, 응. 그래서 알겠어요. 한 마리 뭐 2만 원, 만 오천 원. 지금 이거는 얼마짜리 금 요거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6만 원. 6만 원.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 더 배우러 가는 병장고 한 마리 5만 원. 4정도네요 음. 청어? 청어. 3마리만 썰어도 두분이세 약속 드시겠어요? 응. 어, 너... 응. 네, 또 이제 재미있는게 이렇게 이제 가격을 표시라는 거를 이제 만원짜리 장난감 돈으로 표시를 했어요 세장 있으면 3만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탕거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삼색이 망쟁이 이렇게 같이 합쳐 가지고 아주 국물 맛이 좋은 것들 게 따로 모아 놨어요 이것도 가성비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두 마리나 세 마리 만원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한치 네. 는얼마예요한 마리 2만원 도한 마리 2만원 그리고 손질비는 조금 변화된게 있으니까 저거 참고해주시고요나랏이라고 써져있는거는 가지런히 썬거라는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바구니 구성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고르실때는 생선의 종류 그리고 크기를 꼭 비교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서비스로 주는 오징어 같은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오징어는 손질비가 따로 추가되니까 그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새로 단장한 어민시장을 들렸는데 이 어민시장에서 좀처럼 볼수 없는 그런 생선을 하나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생선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